이렇게 엄브로 치이기 희한하게 1년에 한 번은 여기 와서 자게 돼. 여기 뭐가 생겼네. 이쪽에는 숙소하고 액티비티 라운지가 있고 여기 도렉 커피집. 맛있어요. 저기 스페인 골프, 저기는 맥주집. 이 뒤로 별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스위트룸이 있고 예전에는 와인, 바뭐 이런 게 있었는데 경상우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고다요 오늘 저일박으로아티스트룸예약하신거같으세요네 여기 앞에 있는 정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컵이랑 카페만 하고 네, 그다음에 다... 다 없어요. 아, 어... 빵집도 없어졌고. 베이커리 도 안에서 아, 그냥 도배 안에서. 아, 알겠습니다. 네. 체크박스. 책. 여기 아티스트 룸 랜덤 배정으로 받았는데 차인철 아티스트 룸이네요. 따라라라따 차인철 아티스트님은 이런 스타일이신가 봐요 굉장히 귀염귀염한 그림들로 가득하네요 뭐 사실 랜덤 배정이었기 때문에 그 뷰를 뭐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또 약간 이 안쪽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어차피 가면은 뷰도 없어. 이 플레이스 캠프 제주가 생겼을 때이 화장실이 투명이라 욕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완한 게 커튼이에요 내가 그렇게 어메니티가 뭐냐고 몇 번이나 질문을 남겼지만 답을 얻지 못한 채 왔어요 알아서 챙겨왔어요 여기 소건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노트가 있네 잠깐만 짐을 좀 내려놓고 보자 여기 있는 어메니티는 보니까 이거 어떻게 있는 거야? 운트운트 네. 제주도에서 나오는 그런 브랜드예요. 그래서 좀 친환경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향이 되게 숯 어, 냄새, 약간 유칼립투스, 약간 뭐 그런 계열, 약간 그런 향이 나요. 그래서 샴푸, 바디워시, 컨디셔너 이렇게 3 개가 제공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는 그게 없어. 치약, 칫솔 없으니까 꼭 가져오셔야 돼요. 명명록. 그리고 뭐가 많아졌네. 프라이스 캠프 제주도. 제가 한 1년에 한한번 정도는 오거든요, 여기. 음, 로그, 이 책. 그래. 인. 그래, 제주도에선 이거 두 개가 갬성 잡지로. 되게 꿋꿋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 이거 진짜 돈 되는 일 아닌데. 나도 책을 해봐서 알지만. 헤어드라이기 참다수 라벨 없는 거 너무 웰컴해 주니까 좀 부담스럽다 <웃음> 소화기 여기 휴 수건은 두개 수건, 물수건 어, 수건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 어, 콘센트가 많은 편이에요 이 방의 널리비에 비해서 여기 두개 있고요 여기 하나 있고 어, IP타임이 있고요 어, 여기에도 있고 하나 있고 Every for negative thought. Forgive yourself. 그래. 아, 뭐든, negative 한 생각에도 불구하고, 그래, 알았다. 네 머리를 씻거라. <웃음> 그러고 보니까, 내 옷봉우 이 방을 지정해준 건가? 저 오늘 스폰지밥 옷을 입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티스트방이 이미지정인데 그래서 뭔가 좀 비슷한 분위기로 <웃음> 분위기 좀 비슷하지 않나요? <웃음> 그런 건 아니겠지? 아, 창문은 좀 더럽고요 <웃음> 어, 플레이스 캠프는 그 특유의 뭔가 좀 감옥 같은? <웃음> 매우 유니크한 이거 쓰러 스피니 울프에 가려고요 공짜 생맥주 한 잔을 위해서 뭘더 먹으러 <웃음> 나갑니다 오.. 어, 재빈기가 있어 소금기 있는 바람이 늘 불기 때문에 창문들이 좀 더러워요. 여기도 좀 더럽네. 나성류작가 좋아하는데 이런 갬성 갬성. 커피 맛있어요 내일 와야지. 골목 분위기로 해가지고 원래는 여기 다 식당이 있었어요. 테이크아웃 같은 거 해갈 수 있는. 근데 다 나가고 빨래방이 들어오고 코너가 들어왔어. 코인노래방. 어, 이따 또한번 불러. 기념품 파는데 지금 기념품 구경으로 가고 싶진 않은데 들어와 버렸네 저는 그냥 이만큼만 보고 그냥 빨리 맥주 마시러 갈래요 그냥 아이스크림 파나봐 테이블 번호를 확인하고 가서 계산을 하는 거래요 들어가자 너무나 티나는데 이렇게 뭐로 하지? 머리를 대고 눕는 것보다 거꾸로 눕는 게더 재밌게 보이는 것 같아 이 기회에 제가 친환경 칫솔하고 치약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이게 고체 치약인데요. 이것도 제가 쓰던 거라 좀 보여드리기 그렇지만 대나무 칫솔이에요. 고체 치약은 이 안에 이렇게 알약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를 한두 알 정도를 입에다 넣고 씹어. 이렇게 열심히 씹다 보면, 음, 제가 하나 씹어볼게요. 필기핏로 이렇게, 핏줄을 해요. 그러니까, 핏줄서가 다른 거야. 응. 여행하실 때, 친환경, 조금, 사용하세요 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볶으면 됩니다. 이게 여기, 내 몸과 지구를 지키는 제로 웨이스트 키트 이 치약 좀 이쁘지 않나요? 한반 정도 쓴것 같아요 커피를 한잔더 사가지고 가려고요 텀블러에 넣어가려고요 오늘도 잘 쉬다가 갑니다